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하신 분들은 다 저와 같지 않습니까? 관련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으면 벌써 하고 계셨겠죠?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유튜버 겸사장입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엄청 돈 많이 벌줄 알았어요. 돈 정말 잘벌줄 알았어요. 뭐 오픈을 하고 나면 뭐 하루에 막 다섯 개 10개씩 물건 주문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보통 저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다 유튜브처럼, 한 달에 한 뭐, 300만원, 뭐, 1000만원 매출을 이렇게 올릴 줄 알았어요.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돼. 경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 지식도 없는 놈이 거기 뛰어들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날 유튜브에서 뭐 정보 막 전달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아는 게 없는데 지식이 있어야지 뭐그 얘기를 듣고도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듣지 칼줄하는 것도 없고 뭐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 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죠 안 돼요 안돼 장사나 스마트 스토어나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안 해보면 죽었다고 나도 누가 말해도 몰라요 내 주변에 관련된 지인이 있거나 돈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종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와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은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저와 같이 5만원권 지폐에 나오는 그분의 영상을 보고 시작된 이 스마트 스토어 열풍에 발 담근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다 저와 같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그리고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정보들 토대로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품을 등록을 하고 오늘은 팔리겠지 내일은 팔리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는 부업에 부업, 부업 부업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아 유튜브처럼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수 있어 매출에서 1000만 원을 벌수 있어 이 세상은 쉽게 쉽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 자체를 접근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하시는 일을 접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다고 지금부터 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지인이 있거나 돈이 정말 많아서 물건을 아주 좋은 물건 특출난 물건을 아주 싸게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 계통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아무런 지식이 없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일을 쭉 하시고 취미생활로 생각을 하셔서 부업의 부업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버는 건 아닙니다 못 버는 건 아니에요 팔려요 근데 본인이 하시는 일 또는 본인이 부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보다 못버는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위탁 판매 거기까지예요 위탁 판매 말이 위탁 판매지 사실상 사실상 영업사원이죠 재택근무 영업사원 백날 앉아서 물건 올리고 뭐 해봐요. 안 팔려요. 안 팔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내가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저희같이 아는 게 전혀 없으면 위탁 판매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 사이트를 뒤적뒤적 거립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신박한 아이템을 봐요. 우와 이거 아니면 은 우와 이건 나밖에 몰라. 이거 팔면 대박 나겠는데? 그리고 열심히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토대로 상세 페이지를 정말 충실히 작성을 하고 사진도 정말 깔끔하게 9장 충분히 딱딱딱딱 올려주고 검색 태그 확실히 달아줍니다 최선을 다해 올려요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그리고 뭐한 조금 지나서 어, 검색이 되겠거냐고 검색을 딱 쳐봐요 그 상품을 없어요 안 나와요 몇개 올리면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위탁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천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3,500원 보내야지만 물건을 싸주겠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 이상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뭐 20%, 10% 뭐 그거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근데 최저가로 950원에 남아있어요. 뭐 어떻게 길거예요뭐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어요 나는 신박하다고 팜세도로 검색해서 물건을 찾았는데 최저가로 950원에 나와있어요 아니 위탁판매 사이트에는 천원인데 이 천원보다 싼 950원으로 나와있다니깐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같이 전문 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는 사람들이 또 겪는 게 뭐냐면 물건을 잘 찾다 보면은 분명히 경쟁이 있는 희한한 위탁 판매 상품도 발견합니다. 어요 정도면 내가 최저가로 해도 나도 한 10, 12% 15% 정도 먹고 괜찮다 싶어요. 올려요. 올려서 가격 매칭으로 해서 10원 따뭐 50원 이렇게 낮춰서 올립니다. 우리들의 이 학고들은 또 바로 조금 있다가 또 10원 낮추는 상품이 올라갑니다. 우리끼리 쥐어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물건은 팔지도 못하면서 계속 최저가 경쟁만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 영상 보고 한 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건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계속 검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최저가 상품에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계속, 계속 다운 시켜. 결국 그래서 물건을 팔았냐는 거예요.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이제가 시작한 우리들의 일이에요. 우리들은 그러고 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크게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유튜브 영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나온 대로 실천에 계속 옮기는 거야 그 방법만 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가 될수 없습니다 충분히 노하우와 경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이해를 해야지 많은 사이트들이 서로 그냥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고 있어요 결국은 한 3% 2%도 안 남은 게 승자가 돼요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지금 여신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땐7 80%는 유튜브 영상 보고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고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쥐어 잡고 뜯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뜯어 먹고 있어요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쥐어뜯으면서 가격 경쟁을 10원 단위로 낮추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그 순간 이것이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면 대형 공룡이 나타납니다 그 공룡이 나타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떡하니 올려요 아니면 그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를 해서 저희를 다 눌러버립니다 결국은 위탁 판매로는 신박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박한 물건이면 사입해서 대형 업체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같은 학고분들, 초보자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앞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배우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를 삼지 마시고 부업에 부업에 부업 부업에 부업 부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4개, 5개씩 팔아봤어요. 팔립니다. 하지만 부업의 부업이라는 거. 부업. 스마트 스토어는 부업의 부업이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남들도 노력해요. 내가 이 잔대가리를 쓴 만큼 남들도 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은 쉽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